Oh, oh, oh, oh, 드디어 잘 도착했어요. 아, 몸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감기 기운이 좀있어서 그래도 잘얘기고 네, 뭐, 아, 목사님. 안녕하세주주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요안요하 왜 이렇게 기침을 하세요? 너무 아, 힘드네. 음. 괜찮아요. 저희들이 지켜주시겠지?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컴풀소 t v 드디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사신일 기대합니다. 샬롬 샬롬! 이제부터 우리 컴풀소 t v 월드브릿지 미션 언약술래 예, 기도원정대 사역이 시작됩니다. 저희는 선발대로 왔고요. 예, 최고의 컨디션으로 우리 49명의 대원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기도원정대 사역을 특별하게 축복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예, 그럼 사로, 사로. 사로. 여기 우리, 우리 어, 어~ 장대경 목사님 장대경 목사님이시고요 오신 지육달 정도 됐는데 이스람엘 너무 사랑하고 막 다니고 이러면서 이번에 포코스팀 함께 또. 네, 이렇게 지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기도 어 여기는 우리 유현주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언제 언제 3개월 됐는데 3개월 차가 아니고 10년 차입니다. <웃음> 저희 러브웨어 선거 1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수고하셨다가 이렇게 오셨어요. 네, 이렇게 또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뜻한 물좀 드릴까요? 따뜻한 물, 따뜻한 물 네,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네, 따뜻한 물. 였는데 오늘은 흰색 차입니다. 아 <웃음> <웃음> 요거 내리지 않은거 네. 먼저 네, 요거 네, 하얀거 아, 네. 요요 네, 요거 하나 먼저 시켜주시고요 고다 어. 네. <웃음> <웃음> <웃음> 차 넓으니까 너무 기리실요가요 네, 여기다 올릴게요. 여기 예, 예, 예. 네. 앉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냥 올리고 거기서 앉으세요. 엄 쪽. 어, 도 아, 앉을게요. 예. 여기. 여기 앉으세요. 여기 리고 네, 앉아. 네. 기다리실 요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우, 너무 좋은데요. 거기 앉으실 거다. 그렇게 니다 할렐루야. 네렐루야 네. 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천차피러구나. 아, 휠체리 면셔야죠 너 애한테 너, 애한테. 네네. 그 차가 두개 오면 부족 부족하다니까 너무 재이 많아가지고. 네네네. 네. 네, 네. 우리가 원애갈때이렇게침을 우리 싸는 적이 없는데 사모가 며칠 름하면서 기침을 싸는 거야. <웃음> 작년에 작년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싸자고 내가. 네네. 근데 네. 있으면서 이걸 먹어야 된다 이거야. 네, 그렇죠한달계실 건데. <웃음> I don't know if you h 도 v e a movie. I don't know if you have a m o v 시 e I d o 샬롬 know if you have a movie. 이 don't know if you have a movie. I don't k n o 아, 제목 상태가 좀안 좋죠 그래도 한국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저희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면 깨끗하게 나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고요 우리 대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 여행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 예상보다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쌀쌀하고 어, 4월이지만 아, 그래도 아마 꽃도 좀 남아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꽃이 피든 안 피든 아, 예수님이 사약에 발자취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그런 그 메시아의 왕국이 또 이루어질 천연왕국이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올 때마다 감동이고 감격스럽습니다. 네, 아자아자, 아자. 화이팅 <웃음> 선사 기도회 또작전지 기도회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 여기서 찍어 올린 영상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또녹화로 해서 계속 다음 방송으로 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마라나타